안녕하십니까 힐스톤 파트너스의 조성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폐의 시간 가치와 DCF 모델 등 절대 가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 등 절대 가치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 화폐의 시간 가치, 오늘의 100원은 내일의 100원보다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의 100원을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래의 소비보다 현재의 소비를 선호합니다. 일정한 현금을 미리 받으면 유리한 투자 기회가 있을 경우 이에 투자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래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시장이자율이 10%일 때 1년 후에 1,000원을 회수하고 2년 후에 2,000원을 회수하고 3년 후에 3,000원을 회수한다면 현재가치로는 총 얼마를 회수하는 것입니까? 1년째 현재가치는 1,000원을 1 더하기 10%로 나누면 909원 2년째 현재가치는 2,000원을 1 더하기 10%의 2제곱으로 나누면 1,652원 3년째 현재 가치는 3,000원을 1 더하기 10의 3제곱으로 나누면 2,253원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현재 가치의 합은 909원 더하기 1,652원 더하기 2,253원 즉 4,115원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현재 가치의 합은 909원 더하기 1,652원 더하기 2,253원 더하기 4,815원이 됩니다. 현재 가치는 미래 금액 나누기 1 더하기 이자 할인율의 N년제곱입니다. 미래 가치는 현재 금액 곱하기 1 더하기 이자 할인율의 N년제곱입니다. 이를 엑셀로 계산해 보았으니 나중에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는 할인율 또는 기회비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재 가치를 산출할 때 장내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동등한 투자 기회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율로 할인하게 되는데 이 이자율을 할인율 또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잃어버리는 은행 예금 이자 등의 투자 기회가 제공하는 투자 이율이기 때문입니다. 복리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간에 걸쳐 연 이율 5%로 연 1회 이자를 지불하는 채권을 100억원에 구입한 경우라 가정하겠습니다. 1년 후에 수취할 채권이자 5억원을 다시 5%로 재투자한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2년 후에 수취할수 있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원금 100원 더하기 1년째 이자 5억원 더하기 1년 후에 받는 5억원을 다시 5%로 투자해서 2년째 받는 이자인 5.5억 원을 다 합한 금액인 110억 2,500만 원입니다. 기업 가치는 여러 환경이 유동적으로 계속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과거의 자료와 미래를 예측하여 현재의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 정확한 숫자는 1만이알수 있는 것이며 사람은 목적에 따라 그 오차를 줄이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10억원의 회사를 1조원이나 100만원이라고 계산하지 않는 것 50억이나 200억이라 계산하여도 그 의미가 있,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라 함은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가 가치 있는 것이며 이는 수익성 더하기 안정성 더하기 불확실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은 현금흐름 배당금 초과이익 등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이며 불확실성은 영업위험과 재무위험의 총계입니다. 현금흐름을 직접적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정값 기대값을 사용합니다 현재 가치로 평가할 때 간접적으로 고려하는 변수는 위험 조정 할인율입니다 영업위험은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재무위험은 부채 사용에 따른 주주들 몫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위험입니다 위 내용만 보면 가치평가는 간단해 보입니다 가치평가는 그 결과보다는 현금 흐름과 할인율이 추정 과정이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계속가치는 대상 기업이 사업을 계속해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가치입니다. 청산가치는 지금 당장 회사를 정리, 해산하는 경우의 가치입니다. 계속기업가치는 그 기업이 장래 만들어낼 현금 흐름, 일반적으로 잉여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장래에 생길 현금 흐름의 예측이나 수시로 변화하는 할인율인 자본비용의 설정 등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래에 발생 예정인 현금 흐름들의 현재 가치합이라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몇 가지 가정으로 간편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주요 가정으로는 현금흐름 예측에서는 일정한 성장률로 증가한다고 가정하게 되며 또 할인율도 불변하다고 가정합니다. 0기의 기업가치는 1기 현금흐름을 장래에 걸친 일정한 할인율에서 현금흐름 성장률을 차감한 숫제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현금 흐름을 할인 요소빼기 성장률로 나눈다 할수 있습니다. 해산하는 경우의 가치는 자산을 개별로 일일이 정리해 처분가치를 합계한 것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자산의 처분가격은 보통 재무상태표의 장부가격과는 다릅니다. 토지, 조식 등과 같이 가치 병동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장부가격보다 높아집니다. 부채에 대해서도 장부가격이 아닌 실제 금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채는 기일전 상환을 하면 벌과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그 부분도 부채에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기업가치보다 큽니다. 현금흐름 할인평가 방법은 잉여 현금흐름과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개념적으로는 기업의 내재가치는 미래 예상 잉여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이다. 입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입니다. 이는 자본가치는 기업의 내재가치에서 부채의 가치를 차감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가치, 가격은 자본가치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것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 재투자 금액을 차감한 것입니다. 방법 1은 영업현금 흐름 빼기 자본지출 더하기 순운전자본의 변화량입니다. 영업현금 흐름은 영업이익 더하기 강가상각기 빼기 법인세입니다. 자본지출은 비유동자산 변동량 더하기 강가상각비입니다. 순운전자본 변화량은 현금제외 유동자산 변화량 빼기 유동부채 변화량입니다. 방법 2는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 순현금흐름 더하기 투자활동 순현금흐름입니다. 따라서 주로 비유동자산 매각에서 발생하는 투자활동 순현금흐름이 무시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빼기, 투자활동으로 조달된 현금흐름 할인, 투자활동의 사용, 현금흐름을 사용합니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흐름에서 재투자 비용을 제외하고 투자자인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배당이자를 지급합니다. 비용, 부채상환 등으로 지급할 수가 있는 여유 현금입니다. 배당은 주주에게만 분배되지만 잉여 현금 흐름은 주주와 채권자 모두에게 분배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따라서 잉여 현금 흐름으로 측정한 가치는 자본주주와 부채 채권자의 합의 자산의 가치입니다.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입니다. 추정된 기업 가치에서 주식 가치 평가하기 1단계는 추정된 잉여 현금 흐름을 가중평균 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계산합니다. 즉 기업의 가치는 주식가치 더하기 부채가치입니다. 2단계는 기업가치 빼기 부채 장부금액은 주식가치입니다. 부채의 내재가치는 장부금액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현금흐름 할인 모형의 특징입니다. 배당할인 모형 등의 실무자 한계점을 개선합니다. 배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배당금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지 않는 기업의 가치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숙단계, 영업 및 투자활동이 안정적인 기업가치평가에 적합합니다. 적극적인 투자활동으로 음의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확장기 기업이나 투자자 활동이 거의 진행되지 않는 세태기의 기업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화폐의 시간 가치와 DCF 모델 등 절대 가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 등 절대 가치 평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